이번 영상에서는 영지 1일 퀘스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지는 원대륙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선냉마리 누이마리 안식의 땅 살피마리로 총 4개가 있으며 매주 진행되는 공성전을 통해 점령이 가능해요. 점령한 세력은 다음 공성전까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엔 1일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영지가 없으면 못하냐고요 네 못해요. 영지 퀘스트를 완료하면 영지 주화를 얻을 수 있으며 제작대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영지 퀘스트의 첫번째는 지역 내에 위치한 광천수 혹은 불길이 깃든 통나무를 하나 옮기는 거예요 영지 주변에 널려 있으니 찾는 건 쉽지만 한번 캐내면 충전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전부 캐 갔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할수 있어요. 등짐 형태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당나귀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을 사용할 경우는 조심해야 해요. 영지는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 찾아와서 고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등짐은 수호탑 기준으로 11시 방향에 있는 NPC에게 가져다 주면 돼요. 퀘스트를 수락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미리 등짐을 얻은 상태로 이동하여 바로 완료하는 것이 편리하니 알아두셔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영지 번영의 주화 50개와 배급주화 1개를 얻을 수 있어요. 번영의 주화 100개를 사용하면 영지 주화 1개를 얻을 수 있고 배급주화는 다른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해요. 두번째 퀘스트는 7시 방향에 있는 NPC에게 수락할 수 있어요. 퀘스트의 내용은 정화지역의 몬스터를 50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정화지역은 지도에서 검은색 별 표시가 된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퀘스트 보상으로는 첫번째 퀘스트와 마찬가지로 주화들을 얻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롱한 강화제 5개와 명예 점수를 줘요. 그리고 정화지역의 몬스터들을 잡다보면 이 확인된 원대륙의 돌 결정을 얻을 수 있는데 망토합성에 사용하는 아이템이니 버리지 말고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또한 몬스터들의 피통이 상당히 커서 초보자들은 잡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세력창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영직회공대가 있으면 참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가끔 정화지역에 갔는데 퀘스트 몬스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영지정화를 안한 상태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두번째 퀘스트의 진행이 불가능해요. 50마리를 전부 처치하면 퀘스트 보고 없이 바로 완료가 돼요. 퀘스트를 완료했으면 영지 수호탑 기준 5시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마지막 퀘스트는 앞에 얻은 배급 주와두개를 이용하여 등짐을 제작하고 저장고에 넣으면 끝나는 간단한 퀘스트예요 등짐을 제작하기 전에 꼭 퀘스트 수락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퀘스트 보상으로는 번영의 주화 100개를 얻을 수 있어요. 등짐을 제작할 때는 250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관련 숙련도를 선택해서 제작이 가능해요. 따라서 별표에 나오는 특정 숙련도로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것을 완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올리기 힘든 숙련도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니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저장고는 한시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창고 안으로 이동하여 F키를 눌러서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가끔씩 버그에 걸려서 등짐이 안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ESC를 누르고 캐릭터 선택 창으로 이동 후 다시 돌아오면 완료가 가능해져요. 퀘스트 보상으로 얻은 번영의 주화는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영지 주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영지 퀘스트를 통해서 주화 100개를 습득하면 업적이 완료되어 강화제 보관함을 얻을 수 있고 주화 100개를 사용하여 확장도 가능해요. 강화제 보관함에는 각성 주문서와 원대륙의 돌도 들어가니 꼭 얻는 것을 추천해요. 영지주화는 5시 방향에 있는 제작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제작 목록을 보면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초보자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각성 주문서와 영롱한 강화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하위 강화제를 상위 강화제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웬만하면 영롱한 강화제로 만들어서 장비 흡성에 이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수호탑 아래에도 퀘스트가 있어요. 말만 걸면 완료할 수 있는 퀘스트로 정화의 기운이 깃드는 옷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해당 아이템을 장착한 후 앞에 있는 온천에 들어가 있으면 5분마다 3의 노동력을 추가로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온천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천수 혹은 불길이 깃든 통나무를 넣어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잠수 타면 꼭 죽이는 애들이 있어서 이용은 잘안 해요. 식생연구원에게서도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퀘스트는 정원의 생명체 표본을 10개 모아오라는 내용으로 정원에서 몬스터를 잡거나 채집을 하게 되면 일정 확률로 습득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상으로 얻는 씨앗은 정원에서만 채집이 가능한 품종으로 원대륙에 심어야 수확시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영지 퀘스트를 하면 기여도가 상승하며 다음 공성전이 종료된 직후 기여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액은 영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정해지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수송품 등짐을 옮기는 것으로 상승해요. 그러니 영웅이 공대를 모집할 때 참여해서 함께 옮겨주는 것이 좋아요. 매일 1일 퀘스트만 진행하더라도 400에서 500골드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끝